안녕하세요. 저는 주변에서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배가 아파서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상태에서 2천만원을 주식에 투자하였습니다. 1천원대 산 주식이 6개월 뒤 3천원대로 떨어졌습니다. 너무나 속이 상해서 HTS를 삭제하고 몇 개월 뒤 궁금해서 다시 설치를 하고 열어보니 7200원까지 올라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결혼자금을 포함한 돈이 통장에 4500만원을 있었습니다. 이걸로 7200원까지 올라와 있는 주식을 추가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평단가가 8000원대로 떨어지더군요. 현재 7200원에 있는 주식이 조금만 올라만 준다면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주가는 다시 5000원대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1년은 넘게 기다렸지만 주가는 빌빌대자 단타 매매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보유한 종목을 매도하고 급등주를 추격 매수하였습니다. 4 7 0 0만원이라는 돈으로 겁도 없이 매수를 했는데 하루 수익이 120-2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한 달내로 원금 회복이 되겠다 싶어서 급등주를 따라다녔지요. 3일 연속으로 장이 좋아서인지 700만원이라는 수익을 안겨줬습니다. 참돈 벌기 쉽다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그러다 어떤 종목에서 하한가를 맞아버렸습니다. 앞이 깜깜하더군요. 그때서라도 손절을 했어야 하는데 그만 미수를 사용하여 추격 매수를 하였습니다. 그제서야 미수의 무서움을 절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단 이틀 만에 천만원 정도가 날아가더군요. 속이 너무나도 상했습니다. 그 후로 오르는 주식을 찾아다니며 뿔미수를 하였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백전 백패더군요. 그때서야 미수를 쓴 것을 후회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총 투자금이 6,500만원이 현재 3 0만원이 되었습니다. 오늘 내일 중으로 나머지 물량 다 처분하고 1년 몇 개월 남짓 떠돌았던 주식시장을 그만두려 합니다. 차라리 한 종목에 묻어놓았으면 이 정도까지 손실은 나지 않았을 텐데. 안타깝지만 모든 건제 잘못이며 저의 무지한 투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저한테 원망해야지요. 1년 정도 된 주식 초보이지만 확실히 주식시장에 무서움을 뼈저리게 느끼며 이젠 뒤도 안 돌아보고 남은 3천만원 만큼은 지키고자 합니다.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모두 다 날려도 괜찮을 소액으로만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금액이 크면 수익도 크지만 손실 리스크 크기 때문에 저같은 개미로선 심리적으로 이겨내기가 힘이 듭니다. 제가 초기에 주식을 시작하게 된 지인은 원금 7억원과 그동안 수익금 2억원을 합하여 총 9억원 정도였는데 최근 한달 사이에 4억원을 손실받다고 하더군요. 그분은 저처럼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다고 하더군요. 한날 사이에 손실을 본 4억 원을 다시 찾겠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는 여기에서 접기로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저처럼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시고 장기적으로 투자하셨으면 합니다. 주식이 전업이 아닌 제가 단타 매매를 하니 여기서도 깨지고 저기서도 깨지고 손실이 말이 아니더군요. 정말 한심스럽게도 나 자신이 원망스럽지만 저 같은 개미 투자자가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 2년 열심히 일해서 벌면 3,500만 원 정도는 모으겠죠. 앞으로 제 인생에서 제가 힘들게 번 돈이 아닌 눈먼 돈들은 절대 쳐다보지도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20대 후반의 나이이지만 평생에 가장 비싼 수업료를 치렀으며 소중한 인생 경험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는 주식 시장을 쳐다보지 않으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뉴스에서 큰 변동성이 크다는 선물 옵션으로 많은 돈을 번 기사거리를 본후 저는 이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결국 3억의 손실로 가정이 깨지게 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나 전에나 아내는 네일아트를 운영하고 있고 전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선물 옵션을 접하고 지금까지 손실액이 3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내는 모르고 있었고 최근에야 그 사실을 알고 거의 실신 상태입니다. 아내는 저에게 이혼을 요구합니다. 전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저의 어머니에게 이야기하고 이혼하자고 합니다. 정말 괴롭고 힘듭니다. 2, 3일 정도 아내의 차가운 눈길에 전 고개만 숙이고 아내의 눈치만 보고 사는 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 이유도 그나마 남아있는 돈 천만원으로 불법 선물 대여 계좌를 하고 있으니 제 자신이 제어가 되지 않았고 수익도 아닌 150만원 손실까지 보고 있으니 정말로 선물 옵션은 저에게 생지옥입니다. 이제요 어찌해야 합니까? 지금이라도 멈춰야 하는데 날린 돈이 너무 많아서 제 눈을 가립니다. 아내와의 이혼을 앞두고도 지금도 선물 대여 매매를 하고 있으니 아내는 제가 매매하고 있어도 이제 말리지도 않습니다. 아내는 그러다 나중에 거짓골로 파지줍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며 저에게 경멸을 보냅니다. 사람 취급도 하지 않네요. 전에는 참 착한 사람이었는데 제가 아내를 독하게 만들었나 봅니다. 오늘은 아내가 밥을 꼭 챙겨 먹고 술 한잔하자 합니다. 제가 무릎 꿇고 빌어야지요 이혼은 하지 말아야지요. 본업으로 돌아가야지요. 파산 신청하고 개인회생에서 견뎌봐야 하는데 받아들여 질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눈물이 멈추질 않네요. 행복했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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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으로 밥값이나 벌어볼 생각이었죠. 그런데 이 돈이 세달 만에 단타 매매 완 2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부실주 저가주만 공략했는데 사는 것마다 오르더군요. 20만 원이 200만 원이 되었으니 10배가 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 나는 주식에 천부적인 소질이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주식에 대한 자신감이 충만하였죠. 직장에 입사하고 월급을 받으면 적금을 부었던 통장을 해지하였습니다. 해지한 돈을 바로 주식 계좌에 입금하였고, 매달 월금을 받으면 적금 통장이 아닌 주식 계좌로 입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20만원으로 200만원을 만든 돈과 적금 800만원까지 더해서 1000만원으로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20만원이 200만원이 되었던 것처럼 1억원을 목표로 꿈꾸면서요. 1000만원으로 한 종목을 매수합니다. 처음 매수한 종목이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기분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하루에 100만원 수익이라니. 그냥 팔아야하나 아니야 내일은 더 오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은 마이너스 10% 정도 하락합니다. 어제 10% 수익을 생각하며 팔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어제 수익을 생각하면서 미수로 더 추가 매수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다시 마이너스 20% 정도 하락하더군요. 그때서야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전량 매도하였습니다. 수익은 고사하고 반토막이 되어 500만원 정도 남았네요. 정말 이때 주식을 과감히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 원금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겨우 500만원 잃은 건데 그때는 그 돈이 너무나도 크고 회복하기 힘든 큰 돈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눈물 나게 후회가 됩니다. 왜냐고요? 그때 주식을 그만두었어야 하는데 오히려 신용대출 1,500만원을 받아서 투자액을 2천만원으로 만든 것입니다. 정말 주식에서 피해야 하는 것을 다 했습니다. 저같이 하면 실패합니다. 미수의 몰빵에 거기에다 빚져서 주식 투자를 하였으니까요. 2천만원은 복수심에 불타서 성급한 매매로 이어졌습니다. 내가 사면 내리고 내가 팔면 오르는 비한 경험을 반복합니다. 다시 반토막 나서 천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러면 안되겠다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다시 주식을 전량 매도하여 대출금 중 천만원을 갚고 다시는 주식을 하지 않으리라 다짐합니다. 오늘 다시 적금통장을 만들었네요. 여기 남으신 분들 항상 성투하시기 바랍니다.